Yabadde nudo awali wadde wodi, awali yana y a m a i k o l wamaa, kuli kana na haugi nete, dene a o ge kida o g o w a n y a a n y a kuma korea taaramu, a a l e m e na kuma kumana na a a e m i na k a n i k a lele l e k a lete a a e g w a n e e n e te c a l l e n g e s n d i r a a i m a n y a kuma a t a r a m u g a s h k a oni gadi ge a a 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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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ma naure i w a n y a a n y a e m a m a tema na g o d o m t m a f a t Kuma k o a l r i a m g o d a k u a n y a k e d u k abere, neryia mogoda k u k o r o model, iya a o l e awo o k o r e k e r e r i a m o g d a r i w e na c a n s i s y a o k o l o o na e s t r o d u n o h o r a d a w a n y a n y a no, pamehora d a w e s t n i k o r o hareria, y e t e dawa e v y 오 g u o hederiyo 리 w e k e t e ko covid l i g 나 r 야 y a 코 u e g 도페 a r e d 라 t o 아 e 야 w a 이 e r 나 yimbe daba yakku nekohota, todo pesti deikara go kwa t 아 y a t e davee k a t 트레 n e k o h l e i a s n 가 a te nia n no nia f a r a m i a e n a ta o m a i n a e n i m i n i k r e a nia m i daiga, n ta n i n g u h e r e ria m i n t nia nia no, ria f a r a m k u o r o e we ta imi, m a hakuhina n a o m i n a ta doai kara k r a i u n a t i n wahada e ga g e n a e i m t r a o d k i r m a r d i k a mai, k o 왜 e k 마 r a mai n 냐 r 요 k a t 이 t a n y a n y 이 yo i k i 이 a i n g a l 이 rowore ikiporo we hitayali na m 우 i h i t a y a 이 i d i 이 o we i g 이이 o na mag 마이 t i k i 이 e 우 i r i y a t u t u k e n 이 u 이 o 이 e m a Uguene kio t w i h 이 h a 이 t o d e k a m t a 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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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o 히 h a 마 e 리 t 코이가나 s i oshiako igana oguna oye m e n e b e y a shara, neke o kire ha kue na m a 니 kana ore he mai ha kue na, ha odo shio g e n i a n Ile fuma h a he f a t r a i d 이 ore shoka vekere ya starta nikia o m e r o s h i o r 이 oku, o 이 u i m i t i w a w 러 re shadu w a w i k o idatu, n e h a he ida fatraida yaberu. t o m i n e t d o momero s h i r e doga go tera a d i o s i y a u n a r e w a h o k o n y i g e m m a g e b e i o k o k i n y e r a k n e h but we can lick me oh a g e t o m i n todo i delete i cometeth e c o m e t e ni uri hura dawa yage k u n i r a vega uri orenda k u i n i r a vega n o e r u g a m e t u ni k h o t a kohura k u i r a w a u k e babo e la i u d a w le k u a i r i e owo k e e f a t h e c o m m n i n y Patere teneo k w a t a koko loko mente inikuma kia bereria, r a y a kerito, n so kove t a p 3 t 이 e yabere, nayake, r a 이 e d e w o 이 c e h e r e retikate, n e w e k i r a nea v i nea r y o n e r i a k a n nea afikate, nea, nea, n y a n y euri gwa komete, d n a hata gwekira ore kwagiri, h g w e h a i t u a n a h a u g o m o heta k a i d hata k k o m e n t i g t o d n a n y e e r a e w e k i r n e k o r i n y a n y u e Nyoko hata goziyo doko na nyoko hata kwehura nira, o g o g twikate n i o k l e k e r r i a i t u d a r e n y a n y ekomedi o g o mashyaro nego s o k o t a mashyaro, n a j i r e makanelege, a d o l e o g w a fataneate, hede o nyanya s h i 리 u r i d i o 이 e a t e haido i e w o r a n i o na shi, n y a n y no hede dehuti y h a n t i n g Oguomehu berete, nyanyaaku nego dera, o n e g e k e l a g a l a a a n e g u korove, namasyaro, nega t o n g o t u 고 a mahita, e i t a i n a n a 고 k o r i kana n o g o o h e t a t o n g o t u a heno 고 g e n r a h a t a g ekera, e e r u n y a e g i k a a m a i t a o t n e r a h a d e u t e i n a s o o h o w a d i r o n a h o l oghodikat n e g o n e kohata kohanya y a d o r ala iya e i t i n a igoro, o r a n a na igoro g o n e gora hata k o i a t a k o j e h i y a m a s h a r a m a k n y a n y e h e l d ne a y a n a e beu l o r ogene a t r e e a doge t a koro e mogoda, m o d a lasio, t o d i d i r a o k g a t n i kana b e d a t m r e m o d o ya u t i g i e b r a Gadi m 아 n e e y o 라 a atukene k h o r a dawo, ema d u m a j m n a r t k a r t w k a n e ole y k a g a o g a kora kimove o r a s p e t i t minetodo, ederi a v e k n i okuro k e r a m u n y a n y y o o g w o ni o k h o t a k o r k e m e n y a okiro okiro k n o o t a ka o a s i e g a kora o e n groud ni a t r r e ni k h o f a n e d Nani ukohota komenyate re w r o shiuga kana dawa furani, kana re shiob ge k o n a koguherere a e mogoda ni k o h 고 t a komenyate, o m o d i r e k o na dinya h o n i a kana re daho n i a o m o i e k o ni dawna kamo limu f r a n tofau tina kada r d la s b e t t kero dafura t attention ya n y a n y <shranly> igoro m o n o o k o r o n i w e perfect weku a yet yakena aya ni k o mirora wone a g a l a g i u s y <shranly> o dine k i r o r a d i r e s i d i a ni k o o t a k o m e n y <shranly> a kuma hau u i k i r a kena n a n g u c e j e d i o n a ni uko o t a k korowe na k r i a u k i r a k i t e g w e a ni o k k o r o k o o t a k o a u b n o juge o k o r o r o k u o k o r o r o k u attention Kukoro wekwa monomateriya, n a k o r o k i d i o r o r o k a kodiororoka todonau k w r o r i g a n e t e n a modoge haagu, weni hoori da dava veda n a h a r au kwa chansi si au k w r o melimo w e k o nyita, ejo igoro, naudari k u d o g m n y a modofurani h o r i da e r i k o nana da r a h r i n e u k o r e kere i a m e i m o g o n i k o r o w e k w n k m n y a h a l i a t o d o o r i k a n e t e n a aga n i d a w a d i k o mahani, ona h i n i ona i k o n k o r o e k a nojuge. s a r 시 inji jia s 아 i kwen 아 u l a h u 아다 na nasiyo s h 아 a kuma na na <hesitation> hura wa fathraida, hura w 나 d a w 오 naori wana koha na ogu, niya t e t 타 wuciyo tete ogu gezi yare tete t e e t e t Nyo kuga nehega, ano k u a no jere adu j i v e r a m o l ano j i e r a oleva adu j e r u jere, a d o p e l e n nyo koko jere, a n y a n a na n y r a f a r a nyo jie a t w a e r o m g d a e m i o u i o n e m e Wike dota k w a a l i l a m g o d a ne wokora wekora h u n a mai, chaali i n o tijolu, gahora na shiina we tikele, k o neate, woluti tawera ne w o h k n a m a s h y a r na u k a t n e n o p a n a m a u m e r a n e ukora rota le u n y a n y a d i a dea temu n o p u r a n e a ukoro ko na n a a h u t i yone kede wita kotaka heo, n a w a o r o keme nyawe t i m i n y a k w e s a monotodo p u r a na y u l i omo h e d o r i d a w a isi, e w e k a m a l a k m a k k o t e n e r a ha, t a a murek, n e d a e rekoko o d o h e a a h e a y a n i h e d e r e m u a n y a u h e n a e a r e a 야 a 이게 r i g e 리호 e 테 i a 리게 u r 브라우 r 이미지 y a kori g e r e e r 오 a bura yura imijitire r 네 i s i o kofira opa o 네오 a o n g a l t u h i r o n 오 b u a u 마 Karai woko witu ni o k o koraga hanini woko r a j o we, naira adiwe 에 o i ikahiko menaro w o k nema shaba maager kona m o n a o kuro i m a n e n i maalo woki, t a n a o shari j i j i m o a i t e n g a j i 가 a l a m a i ma koneka, r a i k n e e d a t a g a t i o g n o j o m i w a a y a i r t h t u t 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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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 na r i ati modwa giba t n o k a k o h e kemera, otwike ne wuri s o k a ni gi w r i mi olegi, u g e ne o k e u g e k a l a w e s e t i ne k u g a ne o n a kanya mi, m o duma mo, d e t o m e t o m e t s i g a na i n a omak kuma k o r a e b i g a a m a k u m a experience d a m n t a Ko w n o n y e e o y d i g e k i a e 0725.